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대한민국 기업에서 지원한다는 말이 나와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졌는데 말입니다. 강제징용 배상금을 대한민국에서 주자는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했고 강성 지지층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유, 유튜버들이 먼저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박홍근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성원서임선수 조정식 김병기 이해식, 김남국, 권준호, 문진서, 양부남, 김성원, 문경복, 한준호, 최민희, 김윤덕, 이재정, 최장도, 전용기, 양서영, 조연우, 박홍배, 이윤태, 박주민, 박상준, 진선미, 이동주, 민영덕, 안호영, 이모경, 김어겸, 김현정, 황명산 김정호, 오영환, 진성준, 위성준, 이수진, 양경수, 김수홍, 박영순, 이장석, 이정문, 최기상, 김성환, 김병우, 기동민, 김병주, 신동호, 김한정, 최인호, 강훈식, 김용호, 이들이 먼저 강제징용 배상금을 대한민국 기업에서 먼저 해결하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팩트 TV 뉴스 미디어 보이오피 민중의 소리 새날 TBS MBC 서울의 소리 어마이 TV 김어준, 주진우, 유심의, 유시민, 유시민, 알림이 황희도. 언론을 알아야 바꾼다. 시사발전소 한진이, 정치이라 정치십단김초은덤 덧탐사, 진보 유튜버들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대한민국 기업에서. 지원하자는 말이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하여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대한민국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을 찬성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먼저 제안한쪽이 더불어민주당 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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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김남국, 권준호, 문진서, 양분아, 김성원, 김경도 한준호, 태민이, 김윤덕, 이재정, 최장도, 변영기, 양서영, 조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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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주진우, 유시민, 유시민, 알림이 황희도 언론을 알아야 바꾼다. 시사발전소 한진희, 정치이라 정치십단 김초은, 덤타, 더탐사 진보 유튜버들이.